안녕하세요. 사바브로 캐스팅 스타렉션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 스타렉션션 국내 말이죠. 사바 방송을 말이 아, 원래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요. 음,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을안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김혁철 국무위원 특별대표 등 실무협상을 하고 있 있다. 무장해제 스티로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님의 사바 오바마 아스톨로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일요일이군요 일요일날이면 누가 오세요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과 북한의 음,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 깊은 소식을 가 있습니다. 음, 미국의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님의사부오버마스터를지 전생술을 보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부장해제 스티븐 비건 미국 대국정책특별 대표님께서 인거죠 어, 북한 국무위원회 개미 특별대표 신문협상에서 취한 내용들을 좋게 협상 연결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고 오신 것으로 일기를 <웃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예술주영교인 여자, 김유정 후부장님과 김영남 상임이라는여님도 만나서 매우 조, 좋은 자리를 가지고 좋은 심리학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좋은데요. 캐스팅 방송에서 말이죠. 사부아브로드캐스팅 방송에서. 지금 비건 대표님, 특별 대표님의 사바 오바마 스토리지전쟁수로 보낸 시간을 받겠습니다. 언제 말이죠? 자선과 신비한 조용 사바 하고 지금 비건 특별 대표님의 기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Gracias. <coughs> 이렇게 말이죠. 사바 오바마 스토리지 10장의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웃음> 그렇다면 말이죠. 미국의 대북정책투표대표님의 스티븐 비건 대표님의 사바 오바마 스토리지 3장의 글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죠 는전 대체적으로 말이죠. 어, 스티븐 비건, 음, 정치 특별대표님의 성 선택된 카드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거대한 성과를 가지고 오신 것만큼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아 비건 스티븐 비건 대표님 왜 보장해제를 불렀냐고 저거요. 아 우리 스티븐 비건대표님 아줌말이죠. 그냥잘 제가 들려주셨는데요. 비건대표님의 B자고 한 말이죠. 아닐 B. 그거는 이거죠. 총이잖습니다. 총이 없다. 어, 무장해지죠. 굉장히, 음, 보시면 보시고 스티븐 비건 대표님을, 칸의 특별, 음, 대표님 자격으로, 심리없이 어, 하고 보시고요. 했던, 음, 고민, 아, 생각도 들여다 볼수 있죠. 재밌습니다. <웃음> 굉장히, 아, 그만큼 말이죠. 지금 첨성수의 삼계를 본 말이죠. 대단하신. 분.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고. 대단하신. 대단하신 분이 있다. 대한민국 군반들, 군반들, 군대에서 만나십시오. 무슨 말이죠. 스티븐. 비건김별대표님의정선수를보의수님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상사한운기원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전전을 렇분안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조지도시대통령이말이 굉장히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김정은 국민 선 그때 70년 만에, 대한민국 군사 분석 붕괴를 분석 넘어서, 이렇게, 유전의 붕괴, 정상, 악수랄 도 그런 좋은 교육이었습니 대단히 좋은 교이니다 이 천룡 8부에서 굉장히 신명한 그첫 번째 종교인이죠 그리고 김여정 보도장님께서 한 거죠. 평창 <웃음> 동계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대선국 방문해서 처음으로만 한7 0년을공유해 평화를 위해서는 거죠. 고개한 피워요. 그러분여그분 여러분, 기운분 여러분, 여그분그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그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이러분안러분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여그분 여러분, 죠 지금 기운을 보면서 여러분, 여요 제가 말이죠. 아직 관계없이 됐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해를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예, 사바 영민 점성학을, 사바 영민 점성학을, 스티븐 빅은 특별 대표님입니다. 예, 영민학고 말이죠. 여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교육적이고, 가정적인, 뛰어난 학자의 가문이라는 영웅, 풍경하게 전성 교육의 해석이 나타나고, 음, 굉장히 여성을, 말이죠, 우선적으로, 이래라고 생각하면, 그 뛰어난 두뇌를 투유하신 학자 집안의 가정적인 교육이 잘 되셨다.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 그 말이죠. <웃음>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래를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는 좋은 부모님을 해하셨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새로운 해를 음, 대단히 음, 기쁘게 맞이하고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그런 좋은 부모님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적인 면도, 면도가 나타나는데 선조에 대한 음, 예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가정적인 설명입니다. 선조라는 마치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불교의 사상이나 선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신을 다하는 선조들에 대한 예를 중요시하는, 이렇게 명색하고 뛰어넘는 국내가 좋은 것그 같아요. 이정 아랫동네 이시 그렇게 말이죠. 이렇게 스티븐 비건 티끌레프인데, 의 음, 생명 문문학 전문이라게해문의생명입니다 <웃음> 마치 말이죠.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매우 아내하고 어려운 수학공식을 쉽게 풀어 나가시면서 태용 선생님의 계획을 정확한 정답 을받아들여 기록하듯이 나오죠 배우는 기운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죠 바로 말이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님의 가문 은요 두 나라 매우 명석하고 뛰어난 수학 천재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서학 천재의 권능에 대해서 나타나는 기후의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바하 사주정상술을 보고 습니다 지금 영문정상술을 보고 있습니다. 사주정상술을 보세요 그러니까 영문정상술에서는 말이죠. 영문성명학에서는 이렇게 음, 서방세계에서도 말이죠. 영문으로 이름을 음, 성명을 작명하셨던 말이죠. 대단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말이죠. 이렇게 알파벳 스펠링을 잘 맞춰서 이렇게 작명 하시는 분이 나타나죠. 그런 분들은 매우 음, 고급스러운 강력사 네. 사주 전성도에서 말이죠. 1963년 10월 31일 생시 죠. 이렇게 사주에서 보면 말이죠, 음과 양의 조화가 <웃음> 가장 잘 맞는 가정적인 부친의 스트림 비건 대표님, 그 대표님 부친의 좋은 교육으로 출생한. 그 부유하고 안정적인 영색감확제 감은 이렇게 사주 점성주라고 말이죠. 음, 영문 점성주라고 이렇게 일치하고 굉장히 음, 음과 양을 조화가 굉장히 그들히잘 맞는 그런 점성 이렇게 해석이죠. 영문 성인과 일치하는 사주의 점성 해석이. 그리고 그 다음 장석을 어기지 않는 확고하고 정직한 성명입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지금 특별 대표님께서 국민 2차 회담에 앞서서 그만 신경전하고 돌아오는 성과를 잘 나타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바이오리듬과 좋은 형은으로 처음에 생각보다 말이라더 큰, 더 대단히 큰 굉장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 사과 오버마스터의 정정들의 호주의 정계를 이렇게 음, 해석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대단히 거대한 재산적인 가치관의 큰 키를 가지고 오셨다. 라는 것이죠. 어, 는 심리학생에서 말이죠.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 지금 비관 특별 대표님의 사주는요과 음, 정의, 사랑과 좋은 대응에 항상 함께합니다. 행복한 바이리 등이 거대한 재생의 운명적인 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관 대표님의 음, 특별 대표님에게 이번 국민의 시험회장에서도 매우 좋은 바이오리 등과 좋은 대응의 상스러운 기운이 음, 상상하여서 매우 좋은 성공적인 결실을 아주, 보셨던 것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게습니다 좋단 말이죠. 이번에는, 사바 오버마스톨러지 카드 점성술의 진계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식, 음나 지혜이신.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한 신으로서, 지식과 과학, 언어, 소기, 시간을 바것입니다 스티븐 비관 특별대표님에게 지요한 집착관계, 라이벌 관계에 서 스티븐 비관 대표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라이벌 관계에 계시는데 어, 승리하시고, 모두가 승리하신다는 그런 장면으로 좀 보여주고, 하시네요. 지금, 비관 특별 대표님의 고민이, 음, 그냥 고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입장이서도 말고, 심혈체니까, 저의 행복을 습하는 것 같아요.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님은 어떤 연으로든지 음... 가정이 라수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뭐요 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 어떤 정치 권력에서도 탑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 권력 지금 시군 대표님은 이런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관계하고 있어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신금특별대표님의사모님의는정말사들에게는들에는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아, 강이라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풍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 매우 좋은 뜻으로 해석된 것이죠. 그런 정성도 해석입니다. 범계의 신이 당신을 지켜 스틸은 비건 대표님을 스틸은 비건 특별 대표님은 권력의 배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관 특별 대품은 정성어 단, 감히 로만. 지금 비관 특별 대품은 정성으로 손을 빌고 손을 을 빌고 고 있습니다. 정성이 있면 모든 것이 성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수 있습니다. 공개해 주는 게 정성을 다하는 게 나오지 않나요? 5기제로심해 5분 을수 있습니다. 어, 언제라도 말이죠. 가족 얘기를 주로 정치, 블로그, 기 이런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또 선택된 카드는 기억을 하는데 세상의 첫 시작에는 빛도면 흔돈의 다신연이 쌓여요. 그래서 우주에는 인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새롭게 요 거대한 평화, 풍의, 황반도를의미하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지금 비관특별대표님께서 좋은 신경성 하시고 돌아오게 다 이 손가락으로 보내주고. 약간, 간절한 손명을 낳고. 스티븐, 비원 대표님, 어떤 그런 신명을 낳고. 약간, 좋은, 옷과 도량이 있으니까 그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원 대표님은, 지금 비원 대표님은 마을에서 인정하겠습니다. 큰 손가락으로. 병민사, 지금 사학 비전 특별대표님의 가정에 한해 동안의 넉넉한 양식을 사 초대한적 존재들과 우리와이것에 괄호치 있었던 소수의 해계들과노원가들의 성공력, 사실적 악원이라고 해도 습니다이 세계에 있는 질병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한 질문과 아름다움을 니다 음악과 힘생명리게즐거움의 축구가 흥량수인 것입여기 이것은 행복의 보험을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바우아실 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다 홍보하고 재용을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 저희 워크호시 뭐 대통령님이 참깨서도 선택한 카드인데요. 이렇게 지금 비관 대표님에게도 좋은 네, 참깨가 ]의 신 사냥의 신, 지신 승자의 이번 특별대표님데그 다음에 적인 전성술의 문장에서 보는 것이, 그래서 어떤 런신의 친구가 사아날수 있는 내용이 유용,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공원도 그런 좋한 곳이. 지금 이건 특별히 그분의 명이 고정 곳으로. 그대는님한이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관대표님, 그 대표님, 대표님. 이혼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사많이많람이이 네. 아, 음영명행이 상상하기 모든 좋은 일이 본래대로 가야 했던 것처럼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범계이신 모든 앵, 애군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탄상하게부수했수 있습니다. <웃음> 달해신다신대니행하다라는단어에 네, 지금, 하금 지금, 비건 특별대표님 금 지금, 지금, 지으로금 지금, 네, 고칠 수있 지금, 다금 지금, 지금, 지금, 사람 지금, 지사람들 지금, 지사람습을찾 지금, 수 있습니다. 금 지금, 특별 대표님, 떠나간 사람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 팬층도 많이 생기고 말이죠. 어, 음, 대단히 육체적인 사람들도 위해서 축하를 해주고 찾아오신다. 특별 대표님은 사연락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환영을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술 대장장의 장인 보이신 환영의 책니다 스테문 비용 특별 대표님에 아름다운 사랑을 접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대달한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통을 전개합니다. 태양의 빛, 평화와 운내의 신. 스프 지금, 지금 특별 대표님에게 동명의 신이 지켜보니 모든 것이 왜 어렵습니다. 스태프 지금, 지금 특별 대표님에게 가문에서 많은 사 정치 권력의 죽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우 바이오입니다 스티븐 피던 특별 대표님의 바이오리은 100%로 대단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셔도 어떠한 길을 가셔도 좋은 기운이 항상 있습니다. 좋은 악조권에서 보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말이죠. 아름다운 사랑을 할수 있는. 이런 차량은 있습니다. 건강하고 상스로운 좋은 물밑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공은 완벽한 뿌요 기운. 기운으로 말이죠. 이건 피특별대피미예 되시는 것을 볼 때, 우 좋은 성공은 있습니다. 항상 이건 눈부리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죠. 계절은 말이죠. 스튜 비전 대표님의 계절이 안고요. 6월 27일이나 6월 2 8에 있어요. 국민 2차 정리를 해당대로 간단히 지금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계절은 말이죠. 딱 6개월 뒤 말이죠. 공유하고 초여름이 오는 시기에 음, 스튜디오 비전 대표님의 계절이 애들이 잘 맞고 죽어있는 교재예요. 어떤 예기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비원 대표님에게 죽은 사람과 거대한 세상을 그대로 보겠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말이죠. 지금 비원 특별대표님의 사과 오브마스터를 선물로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칼럼이 틀으시면 칼라 링크기 시간이란 말이죠. 무슨 본인이 40년 전에 40년 전에 경험했던 예지몽이죠. 예지몽이 정확하게 일체로 드러나진 예지몽 이름은 초자연적 인생에 인 대한 이야기예지몽에 대한 스타은또비슷 시청대로 두개 되겠죠. 전회되죠. 전이되죠 전회되죠. 전회되죠. 전회되죠. 전회되죠. 어회되죠 전회되죠. 전회되죠. 전회되죠. 전회되죠. 전회되죠. 전전 그래서 말이죠. 이러한 꿈이 이번에 40년 40년 뒤에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처음, 음, 이번에 경험해서네요. 음, 여기 조지알쿠부시 10% 보통, 공경하는 뒤에 이런 내용을 표현을 하시면 올리는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들 40년 전의 예지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타일이트본서본 걸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기억나. 그때 말이죠.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 전 부모님의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꿈에선 시대적 배경은 말이죠. 한 번, 600년 전정도을 조선시대 정도가 이렇게 해급됩니다 스타라이트 전 부모님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방 m 했 a y i n g it. It is my joke. Tepsaro, it was a song. Tell y 쪽에 위치한 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궁궐에 그 궁궐에 위치한 에서 마당국어였어요 그러분 어느, 어느 날이었어요 책을 읽고 있는 시간에 말이죠 외부에서 말이죠 소음식에 남은 면이었어요 궁궐 궁궐 그래서, 눈풍지를 아름답게 붙여놓은 걸로. 눈을, 이 쪽으로 가시라 그 눈에는 말이죠. 안쪽에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게, 눈동자만, 창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창이죠 쪼그만 창이죠 창인데, 아마, 여기는 눈풍지를 붙여놓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이렇게 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스탈라이트션 본인이오죠 그곳으로 외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봤죠 그 외부에는 말이죠 음, 책을 읽는 음, 학자인 스탈라이트션 본인이전요 방과 안방 사람 책을 함께, 함께 보고 갈수 있는 둘마루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둘마루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게 있잖아요. 여기다 가렇게 연결되었지만 말이죠. <웃음> 이렇게 연결된 그 연결된 둘마루는 말이죠. 굉장히 잘 손질을 내고 잘 닦아서 말이죠. 둘마루에 새로 검은 둘마루 있는데, 반짝거리면서 용이 날 정도였어요. 그데 얼마 뒤에 말이죠. 굿마핀의뒷마루로와서부터원인의 책을 읽고 있는 여성까지 요란하게 뛰어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말이죠. 머리를 울려서 빈혈을 하고 머리를 올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을 한 여성이었죠. 다시 보은 한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말이죠? 여성이 내가 바라보는 작은 창으로, 무령 아, 우리 형이 날아오는 것 같이 말이죠. 쉿, 이러죠 알아와서는, 내가 외부를 바라보는 창으로, 똑같이 이렇게 창으로, 한쪽에 눈을 만져, 아주 주머스러운 빛으로, 아, 이렇게 탁, 마주치듯이, 이렇게. 눈을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아, 굉장히 징어스러운 것이죠. 아어스러운징어스러어스러운 징어스러운 징어러운 징어스러운 징어스러운 징어스러운 징어스러운 징에스러운 징어스러운 징어스러운 징어스러운 징어스러운 어찌 보면 말어죠러운 징어스러운 징어어 눈만 날아온 것 같았어. 눈만 날아오면 내가 보는 눈이 고 있다고 맞추니다 그냥 징후스러운 눈빛하고 맞을 수다고 생각했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눈이, 그 원래서부터 달려오면서 말고, 날아오면서, 손이 터지면서 내 눈앞에 탁, 쳐, 쳐갖고, 침무수는이렇는잘빠지니 음, 그 얼마나 그렇게어요 그래서 어그원음을 치는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무기서웠던지 스타라이트를 보면 눈에 눈에 한이 날아오고 는 곳과 아침에 눈이 있고 눈하고 빠지치면 눈을 보요 놀라지마. 제가 제가 졌습니다 깜짝 놀라그눈 측에서 확재했던 스타이 그리고 그 여성의 눈은 말이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곳이 었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나는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봤고요 그 모든 눈은 말이죠 외부에서 말이죠 내부, 내가 있는 내부를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감시하는 곳이 죠 그리고 나를 보더니 말이죠 이제 좀 안심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랑을 못하는 것 같고 징오스러운 눈빛이 진짜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그래서 말이죠. 그 여성은 진자인스타레이트좀 본인을 증오할 정도로 사랑했던 것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말이죠. 증오심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말이죠. 음, 오랜 시간동안 말이죠. 제가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해보면서 계속 포커싱이 되죠. <웃음> 연결이 됐던 그래서 말이야. 잠시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스테이있때전 본인이 마치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신고신과 음, 질투심으로 죽일 듯한 느낌을 하고 마루에서 펑펑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열어보지 못했던 것을 봐서 그 여성은 말이죠. 음, 숫자 스타라이터 본인하고 음, 부부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도 어떤 음, 음, 같은 가정 내에서 인연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도, 요즘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 죠. <웃음> 그래서 말이죠. 문을 열어보지 못하고서 외부를 보면 작은 창문을 주문으로 눈빛시고 내가 있는 내부를 바라보는 것이었어. 그 지원스러운, 그 유령의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초등학교 어린 지여도, 잠을 자지 못하죠. 아침 때까지 잠을 이뤄지 못했어.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그때 말이죠. 제가 그 꿈이 너무 공포스럽고 비상해서 말이죠. 제 친구들한테도 여러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내지 은 말이죠. 절대로 혀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억하면서 말이죠. 성인이, 대회 어제나 말이죠. 꼭,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암시를 주는 것도 같았어요. 뉴년이 지났죠 t 년 h you. 뉴욕이 s n a 오늘 날, 치과갔는데요이과 치과에 칩과일여여을을 만났습니다. 스파렉션 본인, 을욕이 만났죠. 만났죠. 는제이 만났죠. 만어요 오늘 음, 저게만나자는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은 말이죠. 그여성 거짓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짓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짓말을 못 들었습니다. 음, 우수한 학교죠.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 여성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말이죠. 이렇게 멀다 좋아 보지도 않았어요. 이리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좋은 사람은 좋지 않습니 그리고 뭐 학교는 뭐 학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주는 말이지. 제가 좋다고 하거나 마음만 맞으면 그사 굉장히 좋아 이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라면아그 이상한 문제 그 사람이 그렇게 영한 환한 경험을되어요그 사람이 한 이야기 자신이 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교적 그래서 계획하지 못해 오던 거짓말이라고 요한데서 이렇게 결혼을 내렸어요. 이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신이 만나자고 제의하고 약속을 잡는 할 말이죠. 서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스타라이기 전에 국민을 당신을좀 산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치, 가는문이관 말자. 서언 오버마스터는 말이죠. 무습 오버마스터로 삼성전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장니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장관. 문 아무튼 말이죠, 그분은 말이죠, 누군가에게 몹시 쫓기,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녀는 한 번도 안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말이죠, 스타라이트 본인의 초신명수의 교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펠레팟시죠 그녀는 오른쪽 눈이 말이죠 시각장애인 이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말이죠 네. 오른쪽 안구에 말이죠 안구였구요 뇌종양근이 자라서 말이죠 오른쪽 눈의 영향을 모두 해서 눈이 실명 되었습니다. 한쪽 눈이 말이죠 자신의 언니가 있고 자신의 고향은 어디 뭐, 어디 청주이고 어느 곳에서 치과를 개원한다고 하고 말이죠. 이년 동에 대화를 초신인들이 교신을 배출. 자신의 집은 어디 어디라는 것까지 다 여기로 해줬어요 교신분, 하지만 현재까지 말이죠, 그 여성이 진실로. 그이 실명이 되었는지 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요. 교신으로만 이루어져서 말이죠. 그 사람이 말이 진실인지 지금 확인해보고 있지. 그래서 현재까지도 말이죠. 그 여성의 진실로 변이 실명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이죠. 음, 초신명술의 교신상으로만 읽고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말이죠. 가장 존경하는 그국 국악관의 조주 워크 대통령님에게 2편 소식을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조주 워크 부시, 음, 부시 대통령 저에게 사랑하는 여성이 있음 그 여성은 꿈중 눈이나치저재앙매인다고 했습니다. 음, 대한민국에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 그 여성의 꿈중 눈 옆에 애종형 근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꿈증눈을 수술하려면 뇌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적의 시분이셨겠 미국의 선진국에서 선진국의 우유 시술 음, 스타렉스는 장히 사랑하는 여성의 눈을로 청소해 주시기를 기해겠습니다안 기다리시도록 겠습니다 나는 음, 네. 그녀의 을 음, 시술할 수 없다면 본인의 영적, 몽골, 기준, 귀신. 이렇게, 맺을 주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렸 말이죠. 지금, 지금, 지금, 지 존경하는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신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설레비전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여성을 미국이 함께 배려보는 스스로 할 있다. 물론 시각 장가 있는 오른쪽 눈도 무리 없이 수술해서 안깰습니다뇌를 다칠 것을 려해서 오른쪽 눈을 수술해서 됐다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 그 여성의 오른쪽 안구를 들어내고서 들어내고서 대종양의 근을 뽑아내고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 안구를 넣는 수술을 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말했는그 여성도 제 메시지를 보내는 게 계신 걸입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죠. 안구를 더 내서 수술을 할 생각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음, 존경하는 조직 부신이 이렇게 그 여성의 오른쪽 안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스타라이트 죽는 안구를 기회모집 이나긴 하나 정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의 안, 오른쪽 안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의 DNA에서 그 여성의 안구를 국제해서 소설할 수없다 그 여성은 함께 미국 대륙을 시켜봅시다저 그렇게 생각 네. 그래서 말이죠. 스타라이티션 본인은 말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말이죠. 그럼 그 여성에게 문제 교신이 있어야 초신형수를요시신었죠 제가 말이죠. 아무튼 제가 함께 사귈려고 하는 여성은 제초신형수를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쫄쫄 알려주는 거죠요 훨씬 많네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업어 음, 방법을 이렇게 해서는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사기병 같은 분법이 그런 재미로 말해서 나타나진 않는 것이죠. 저는 절대로 그런 재미안받고 알려줄 수가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말입니다그 뒤에 있습니다. 그 여성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연세대학교시라고 보고서 연세대학교 있는 데 그, 있죠? 후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조절 그룹 씨, 우리 교통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지 내용 말이죠. 안구를 드러으고 정명의 공는을뽑아 수술한 방법과, 자신의 DNA를 이용해서, 국제에서, 안구를 국제해서, 안구를 이식 수술한 방법을, 모무도 전해듣고서 말이죠. 다음날부터 말이죠. 자신이 연구 개발해서 알아낸 것이라고, 이렇게. 포프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어딘가 없으세 신경을 키는것입니 그리고 스타라이티를 분명하게 하는 속거짓있 그래서 말이죠. 스타라이티를 무시히 부여서 그런 것입다상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은 말이죠. 자신들이 유리들과 모의계획해서 모의 스타베트인 부모님입니다. 진성의 부모을 모함하고 계약했습니다. 저심령술를 역용해서 만든 죠 본인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와달라고 부모님죠 자신의 사무실로 와달라는 곳입니다. 고신병원에서. 본인 치과 시술하러 가서 말이 갔어요. 가면 말이죠. 다른 남성 의사하고 모의계획해서 말이죠. 계획해서 말이죠. 분위을 깎아내리는 것을 요경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는 세우고 말이죠. 분위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놀라고 해서 한번 들어갔어요. 사무실으로 여성 가는 애는 가로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를 한번 뭐 들어가요? 이거 어디를 다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심해졌습니다. 그, 그 남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어디를 띄게 어려그 이렇게 한는거에 사람이 참 좋지. 무슨 증거야 말해줄 말아야겠죠. 이렇게 웃기는 일을 많이 당했어.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나, 한마하구 말이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치과에서 TV를 보는 순간요 TV를 보는 순간입니다. 치료, 시술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예약,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성 강원들이나, 뒤에서 뭐 힙바리오스 소음피해 주는 것입니다. 힙바리오스 있죠? 소음을 말입니다. M에서 말이죠. 고의적으로. 본인이 움직이려고 하면 막 일부러 말소리로 막 맞춰서 본인하고 맞춰서 막놀리고 말해서 소음 뚜드리는 소음으로 맞춰서 이러거예 전화기 뚜드리는 소음으로 이렇게 놀려서 맞춰서 막 놀라게 하고 뭐 이런 피해 말이죠. 이건 모욕적 피해입니다. 폭행 피해이고. 의적으로 사람을 맞춰서 놀리는 행위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애욕을 으로명예를 해소하는 것이죠꼭 말로써 욕을 하는 것만 애욕절아닌거예요행동으로서도 놀리는 것도 제 독할지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나 이 사람들 말이죠 7째까지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스타러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서 아가지 이렇게 좀조용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재료 좀 해줘. 너무 시끄러운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프론트에 있는 프론트 금고 가능한 다라고 강원하고 프론트에 앉아 있던 이인의 강원들인 거요 내가 병원에서 치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일일이 신고했습니까? 일일이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왔죠? 제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억울하게 당해서, 좀 벌금이 좀있을던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제가 고생을 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무고죄죠. 그래서 말이죠, 대전 세부정치에서 강력히 김선수, 보내드리는 그 여성 가망들누 무고죄요. 무고죄는 했어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악독하고 악마를 만들고 싶은데 오대강을 고의적으로 계획한 거예요 이제는 이 여성들이 말이에요 이 여성 말이에요 남성들이 세해서 말입니다 스타라이트 본인의 최신 연서를 탈취하고 원자학설의 원고를 탈취하고 전자상 아이디어 개발 문서를 탈취하고 암수살인을 보이게 실행하고 계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다 24시간 스토킹을 당하면 되는 거고, 취업 방해하고 이거 진로 당하고, 한물은 블루미스트 거리 작성 피해를 이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죠. 한 번은 말이죠. 더쓸저을이 사람들이 안고 게재해 달라고 했죠 준동 연락을 해서 무 되는 거지. 박성혁 그... 시국, 박성우, 어, 그 배전시장, 선거에서 말이죠, 선거 공작을 해야만 하세요. 박성우, 미군, 그 선거 현수막을 말이죠, 그 앞에 이라고 말이죠, 칩가 위에다가 붙여놓고 말이죠. 내 이름이 조용지 칩가는 조용지. 붙여 놓고 말이죠. 그렇게 놓고 말이죠. 그 조용진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는거죠성은본인으 오라고 하고 말이죠. 또솔드에 그 자신을 인공으로 해서 개재해달라고 하고 말이죠. 1억원을 준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킹편지이야된다니고 말이죠. 뭐 통으로 되돈다고 했더니, 통으로 줄게. 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그 탐기구 정부에 유리한 내용이 이렇게 게재해서 게재해서 올리는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탐기구 정부에서 불리한 내용이 지나간 말이죠. 또다시 캔슬을 걸고 말이죠. 또다시 해달라고, 또다시 해달라고. 그것만 몇 개월을 했습니다. 내용은 말이죠. 시둑사건 뭐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엄청나게 지금도 말입니다. 광고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 배상 소비정차서밥 먹게 그습니다이 사람 살인의 살인 이수까지 있어요. 살인의 이수까지 이 사람은 여성하고는 여성 이름 임경미입니다. 임경미.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런 거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대전 서구 보건소에서 말이죠. 아, 네.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복지 혜택이 왔어요, 영지가. 그래서 서구 보건소 에 갔습니다. 그렇더 서구 보건소 여성 의사가 말이죠. 열이 있다고 하는서 말입니다. 독감 예방 백신을 안나주는 거예요. 의료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 봤더니, 내가 37도였고 말이죠. 37도, 37도, 4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7도, 4분, 37도, 5분도 다나줬어요 독감 백신을 못 맞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알죠. 세부인실 강력계의 김진선 선생, 이 이렇게 독감 백신을 맞지 못하게 의료, 치료, 거부하게 한 사람도 말이죠. 대청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거부당하게 한 사람도 대전병원에서 의료, 치료, 거부당한 피해를 준 여성도 말이죠. 바로 이여성입에다요 임경민 이여성 나중에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 것도 내 말은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교신으로 얘기했던 것은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해선은 바로 전생과 본인을 사망하게 사망사건을 꾸며서 뭐 이렇게 우려주의고부를 당하게 해서 독감에 병원 감염되거나 병원균에 감염되어서 사망하게 해서 사망하면 내 에, 안구를 기증 받겠다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악 암나라, 고 a l 한 계획을 k a 고 d p 것이 or p 말 y 이사람 a y or pay, or p 종 y or pay, o 주 pay, or p a 그리고 애정을 이용하고 말이죠 스크래프 본인의 정문들의 초심영수를 역용해서 말이죠 마치 자신이 초심영수를 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꾸미고 허상으로 꾸미해서 말이죠 이렇게 유표하고 행동했습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말이죠 자신의 광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손주 여주인은 편집해서 얘고 SNS에 게재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민경민이란 이 사람도 말이죠 전성광 스타리트부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덧술제를 게재해 주는 1억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sns에 광고를 게재하고 로브레트를 sns에 게재하면 1천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혼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스타리트부인이영국에 대한 소중력을 탈취했습니다. 나중에 서과 오브 마스터린 정성수를 어, 방송으로 게재해주는 거예 천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광고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 아주 악랄하고 악독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대전 서부검찰서 박력해 김성수 선생님 대전 장대출에서 나쁜 이었죠 40년 전에 에지몽의 엔딩은 이렇습니다. 악독한 여성은 말이죠. 그래도 나에게만큼은 말이죠. 마지막에막독하지는 않았거든요. 마지막에는 나를 우해주었어요그 여성의 주위에는 남성들여성들이게여성들여성의과같 계획했던 것이었지만요. 옳지지만요. 40년 전에 예지몽에서 말이죠. 스타릭스 본인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했습니다. 그.. 학자였던 스태이었습 본인 말이죠. 이걸 만약 황몬을 인구했었는데 대단히 높은 모습을 했어요. 그 여성을 처단하진 않았습니다. 이 현실에서는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여성이 스타일탱 국민을 사랑했던 마음을 알았던는 이유에서였죠. 모든 승리는 말이죠. 스타렉탱 국민이 모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40년 전 예진이 이렇게 붙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상생을 하죠. 뭐 저는 그 40년 전에 애지몽을 하려고, 음, 전생에서의, 음, 전생에서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서의 경험은, 전생에서 상생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상생.